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장론회 총회 총무 김창주 목사입니다. 이 추운 날 국경선평화학교에 어, 와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 새로운 건물이 어, 들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곳에 남북의 청소년들이 와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육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이 일이 작은 이곳에서 시작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